갑이 왔어요. 아, 음. 입질이 좀 왔어요. 아, 좋은데. <웃음> 어, 너무나 잘하는 거. 자, 그러면 이 CO에서 CO CU 이렇게 바뀌었어. 뭐. 이거 뭐야? 이거요 응. 오, 산소를 주는 거. 응. 산원. 그래서 산. 아, 어, 맞았어. 환원이야. 너무나 잘하는 것. 아, 좋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산소를. 단무소가 하나 되는 거했 응. 응! 뭐야! 잘안 해! 왜 모르는 척 했어. 선생님 알려주셔서 알려드 건데. 어! 선생님 이거밖에 안 알려줬는데. <웃음> 이거밖에 안 알려줬는데. <웃음> 진짠데. <웃음> 거기 자습서하고 국가서에서만 봤는데 응. 학교 선생님 설명도 들어봤는데도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함께 일단은 보도록 하자 되게 좋아 와 검색도 같이 하고 있어 <웃음> 그러니까 그냥 개놈 프로젝트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놈이 뭔지 알아? 개놈이요? 개놈 개념. 왜요? 아, 뭔가, 뭔가 근데 우리말로 하니까 좀욕 같지 않아? 개놈. 개념. <웃음> 개놈이네. <웃음> 와, 진짜. 이게 개놈이 DNA 관련된 거잖아. 네. 음. 그러면 뒤에 프로젝트가 붙었어. 염색체 세트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놈 하면은, 봐봐. DNA 있지? 네. DNA 염색체. 예를 들면, 얘네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가 있다? 네. 얘네를 세트로 팔고 있어. 음. 39,800원에. <웃음> <웃음> 그럼 얘네를 개놈이라고 하는 거야. 세트, 아, 세트. 음. 무슨 a t c u 라가 뭔가 해가지고 잘못한 음. 거일 수도 있긴 한 T가 있는 거도 있는데 DNA 자체에 <웃음> 음. 네모나게 붙어있는 걸로 음. 무슨 알파벳 같은 걸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 거거야 된다는데 그것도 뭐 말인지 르겠어 가지고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잠시만 그 DNA 염기서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우, 어 선생님도 생물을 제일 싫었어. <웃음> 다른 건다 재밌었는데 아, 생물 잠시만 좀 이쁜 걸로 음, 그러니까, 외롭고 네. 너무 많아. <웃음> 이해, 예. 인정, 인정. <웃음>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보자꾸나. 요거 말하는 거지? AT, GC, 이거. 안, 아, 안 보여? 여기 지금 DNA와 RNA의 구조. 아, 어, 안, 안 됐어요. 아, 안 보여? 네. 잠시만, 그럼 캡쳐를 해서 보여줄게. 요거 말하는거니? 요거? AT! 네, 맞아요. GC! 맞아요. 네. <웃음> <그래요>. 선생님들 <웃음> 이거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안 들어 외다 수입평가도 DNA 만드는 수입평가여가지고 아 끔찍해. 것 같아서. <웃음> 아 이거.